오늘은 알고자 하는 의욕이 가득한 섬이라는 의미를 가진 욕지들 가기 위해서 삼덕항에 왔습니다. 이곳은요, 주차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상당히 조금 좁은 편입니다. 네, 다행히 오늘탈수 있는 버스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버스를 못 타시고 네, 바로 오실 때 선착장 내려셔서 좌측으로 해서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는 편도입니다. 이곳에서요. 배표를 할때 광고를 끊을지 편도를 끊을지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2층 탑승장에서 바다 쪽 풍경을 바라보니까요. 어, 앞에 있는 저삼레더가 둥둥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지금 니다 There is a big one. There is a big one. There is a big one. There is a 이 i g one. There is a big one. There i 한번 넘어갈 텐요만에서 재밌긴 는데게마스리고 앞으로 쏠린 네, 게안을 위하여 일 밖으로 그래.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신체. 체를 앞으로 내지 신체. 신 신체를. 신체를. <웃음> <매일 주문한 웃음> 체 <전체 주문한 웃음> <전체>. <웃음> 그리고 에어더라 시체 일부러 를 쓰러져서 내가 손 내놓고 다깐만 이거 잠깐만 다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아. 거잠오만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아무만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가깐만 이거 봐깐만하거 이거 잠깐만 이거 잠 이거 잠 이거 이이이이이 가차올라가 아, 이여름에는까마가 많이 는 섬에 왜? 나한거봐 도착! 이제 거 내릴 준비하세요 아, 내리 오른쪽으로 하세요? 반가워요 내 아 전망대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습니다 대기봉 전망대 올라오니까요, 초승달 모양의 포터전이 천왕산 대기봉에서 본제 처음 전망도데요 뭐가 보이요? 아주 전망 좋습니다. 이제 게 내려가야 할출렁다리지 그 한눈에 쌓저이된거 아, 있습니다. 아여기도 화장실도 있네요 사녀 증설 흘러왔더니 고양이도 있네요 천왕봉 한번 들렸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봉으로 지금 출발 아 매트가 좀다 깔려있어가지고 렇게 아주 좋네요 매트가 깔려서 너무 좋네요 저희들은 이 계단을 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단이 어마어마하네 아... 뒤돌아왔더니요 저 멀리 연화도가 지금 아... 드디어 사망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정상에 왔더니요 이 세선 통제사 친행 안강문이 지금 새겨져 있는데요 위에는 네, 군부대 시설이 있어가지고요 더 이상 못 갑니다 자 이제 철원봉에서 하산을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트레킹하기 아주 좋은 날씨인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오늘 지금 봉 방문해서 오셨네요 철원봉에서 내려와 가지고 태천장 기념 보원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자들이 아주 멋진데 가방 기가 막힙니다 저. 어, 그렇게 아주 끝내주는 길입니다. <웃음> 어, 전망대에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아주 좋네요경채 즐겨야죠? 즐겨 세천년 네. 기념공은 0.4km가 남았네요 출렁다리 가요 멋지게 조망되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좀 전에 올라갔던 모노레이 <목소리> <목소리> 이제 고행길의 시작입니다. 이제 열심히 한번 올라가야 되겠죠. 제2출렁장를 향해서 다시 열심히 가겠습니다. 세천년 공원을 네, 제가 걸어왔는데 뒤돌아보니까 까르가네요아 멋진 줄 정자 나타났는데요. 첫째 출렁다리입니다 이 출렁다리.